우선 있잖아 여기. 어, 나는 중요한 토커 수가 뭐냐면 요즘은 자 질문 내용 중에서 세 개요 세 개. 3개. 딱세 개만 알아고 끝낼게세 개. 자 우선 요요지문일번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뭐라고 쓴냐면 얘랑 사비 비용이 나올 수 있다. 문장 사비 있죠? 아니서 사비로 앞으로 어 나갈 수가 있어. 근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번호 달린 것처럼. 자, 1번에 뭐라인이 이렇게 나와있지? 이거 어떻게 찾느냐? 에디 나왔잖아요. 뒤에 보면, 여기 보 에디 나와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빠졌어? 그치. 에디가 빠졌어. 에디, 애드, 에죠에지에지 사이에는 뭐가 나온다? 그서 그래, 이거 봐봐. 공식이야. 에디, 애드 원급, 에디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원급은 뭘 같은데? 원급? 아, 그래. 형부지. 결국은 이제 형부 문제인데, 효용사냐, 부산냐는 뭐가 결정한다? 여기 있어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한다. 효용사님 부산지 자, 잘 보자. 얘는 효용사이 부사님. 산이 부산이. 어, 둘다 돼. 효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해. 열심히 하는 일 때는, 하드 워 d w 이럴 때는 형용사고요그 다음에 올 카드 열심히 일한다할 때는, 자, 동사님는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얘는 무조건 부사에요.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비교급이니까 무조건 안 되죠. 얘는 형용사 부산에 떠나서 비교급이니까 안 돼. 좀 아까 뭐라 했니? 원급이 나와야 된다. 에즈, 에즈 사이는 반드시 원급 나야 돼. 에즈와 에즈 애주 사이는 원급. 자, 비교급 탈락.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다는 이렇게 되죠. 자, 신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어려움에 상관없이 에다는 단지 열심히 어떻게 했다? 노력했다는 얘기야. 열심히 누구만큼 모든 다른 선수들 만큼이나 팀에서 자 됐죠. 첫 번째 분석다해결 됐어요. 왜? 봐열심히라는 뜻이니까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사에서 어떤 뜻이 냐면 거의 뭐뭐뭐 앉는 이런 뜻이야. 부정의 뜻이야. 절대 하늘이 쓸수 없다.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돼 여기서 뭘로? 효정사는 아니지. 동사 왜부사이 동사 구매줘야 돼요. 얘를 수식해야 돼. 자, 그래서 동사를 주어 나오고 동사나 수가 동사, 동사 수식하다가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AD, 부사가 필요하다. 방어 아, 부사, 드가 아, 답이야. 됐니? 어, 이렇게 찾아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 하나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브리 아더 플레이어 무슨 명사 나올까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모든 다른 선수들, 팀에 있는 선수들만큼. 하지만 이때 되네. 에브리가 모든이라는 뜻되는 단수가나 m a 있어. a 단수명수가 나옵니다 무슨 뜻일 a n s m 이 n 뜻 a n s 뭐뭐 n h a n 때는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 h 어, a n 그래서 n Hansman, h a n s a n h e n a h e v s r y s m m e o n e n o o n e 이런 것들 어? n o m a n h a m a n y a l l 하나만 더 추가하면 m a of 다음에는 무슨 명사로 다 단수 꼭 알아두세요 단수 all each every a l f 어. 어, 물론 물론 물론 우리 자 이게 사월일 때만 사월일 때만 수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됐고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다 끝났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 에 상관없이 알다저는 어떻게 했니까 그저 열심 히렇다는 얘기요. 뭐만큼 열심히 받은 모험 선수를만큼 열심 열심 팀에서, 데자 이제 두 번째 컨셉 들어갑니다. 자 빠르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N이냐, S이냐, N이냐 요거 찾는 문제를 하면 어떻게 찾아? 어? 어떻게 찾아? 간단하네. 와, 그 다음에, 의문과, 의문과, 부정에서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뭘 쓴다? 예, 이랬습됐어 네, 뭐예요? 연결되죠? 꼬 하나, 시제. 꼬알아 무슨 시제가 나왔니? 어? 여기 지금 애단이 한 번도, 한 번도, 전에 한 번도 경계에서 경기를 한 적이 없어. 대과과는말이요 대과과. 과거를 기준시제로 삼아서,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 때는 대과과를 니다 그래서 응. 뭐가 나온다? 그래도 PP가 나와야 된다. 시제 컨셉 잊지 마라. 그데 뒤에 끝 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봐봐. 요 전해라는 뜻. 둘다전에라는 뜻이에요. 전에전에몇년 전에 이어 정도, 그렇죠? 몇년 전에 before 전에라는 뜻입니다. 해선을 찾는 게 아니라 앞에 완료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before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알겠지만자 봐봐 여기 before는 모아 함습니다 과거와 함께 쓴다, 완료 함께 쓴다. 이거 구별해야 된다. 완료 함께 씁니다. 그 다음에 어구는 모아 함께 쓴다, 과거 시제와 함께 씁니다. 그죠? 그죠? 여기 시제를 구분하셔야 요 시제. 그래서 이 비포냐 어보냐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만약에 여기 완료가 나왔는데 어구 나왔으면 틀린 거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마지막 보세요, 이제 마지막. 위주가 이거는 특수한 고사이 하나 있고요. 그 그러니까 목적을 취급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전면도 나와 있는 하나의 회용사고, 목적보호로 취급해보면, 목적어를, 공을 자신의 손에, 양 손에, 든 채, 잡은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등 뛰는 거 아니야, 지금. 미식축구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딱 알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슬로우 모션으로, 마치 뭐야,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자, 여기서 뭘할것 같아요, 내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왔어요. 5번입니다. 5번 컨셉은 뭐냐?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요거 서수형 컨셉이다. 자 서수형은 어떻게 나온다? 앞에를 아, 이트로 주고, 자, 국난 채우세요.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쓸까? e v e r y t h i n 는데 이트로 쓰라는 얘기는 가져왔었다는 얘기고, 그럼 싱글 e d 만 써주면 돼요. 그냥 싱 메싱드만수면되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얘네들은 주어 동사를 만날 거야. 다시 공문이 되면 주어 동사를 만납니다. 무조건 만납니다. 됐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얘를 주어로 집어넣어도돼이렇요 뭘로 집어넣는다고? 에버리티 주어로 집어넣어. 얘를 동사로 바꿔야 돼. 동사로 바꾸려면 요 시계를 맞춰줘야 돼. 가보죠? 가보시대죠 맞춰? 워즈. 근데, 나온 모양은 무비 오케이. 이렇게. 어? 됐네? 그러면 완성됐죠? 뭐로 어, 본문으로 가져와 진, 가져와 진주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본문이래요. 두개 이상이래요. 이 단문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을루작에서 써라 라는 거에 주의해라. 이을루작에서 써라 아, 그럼 가져와 써야 된다. 신들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비의 의미상의 주어가 everything이었기 때문에 얘는 주어로 얘를 동사해서 대자를 형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everything words 됐죠? 시계는 어디 맞춥니다? 여기다 맞춥니다. 물론, 여기가, 투행 부비이었다면 여기가 앞선 시제, 헤드피피를 써야 되겠지. 완료 시제니까. 오케이. 그래서, P 플러스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제도 일치킨다는 얘기에요. 주전용사의 시제를 보고 맞춰준다? 과거다? 이 과거다. 내년이면, 자, 그래서, 함께 끝냈으니까, 요거, 어, 제대로. <목소리>